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떡상아 꿈꾸며 가사를 외친 남자 떡상남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프로젝트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블록체인이 가장 필요한 점중 하나의 상용화에 관해서 많이 앞서가 있는 프로젝트로 갈수 있습니다 이름은 페이센트 입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페이센트의 개념 두번째는 페이센트제공 서비스 세번째 페이센트의 블록체인 및 기술적 모델 그 다음에 네번째는 투자 가치와 및 전망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프로젝트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리뷰를 진행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페이센트의 개념은 어, 여러가지 화이트페이퍼와 정보를 종합했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암호화폐 티머니카드 암호화폐의 그 결제가 가능한 수단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실제 여기 이미지들은 페이센트의 카드를 미리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사용한 이미지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페이센트 개념은 이렇게 단과 같습니다 암호화폐된는피에스 입금하게 된다면 환전을 하게 되고 페이센트라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현된 기술을 통해서 다시 페이센트에 입금이 된다면 텍센트라는 회사로 보내게 됩니다. 텍센트에서 입금을 받게 되고 그 텍센트 측에서는 발급된 카드에 충전시키는 형태로써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암호화폐 티머니 카드란 개념이랑 되게 유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서 기존 저희 통화로 기존 통화에서 암호화폐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제공된 서비스는 여기서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암호화폐 결제수단을 주요 활용 가능한가를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그 다음에 대쉬가 현재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블록체인 와 모델을 보신다면 블록체인 자체는 이더리움 기반이며 토큰은 ERC20, Ethereum Request for Comments 20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RC20가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제 스마트 컨트의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 ERC20라는 것은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가동하기 위한 통화 중 하나인 것으로 이해하신 것도 좋지만 이 것이 20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앞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본질은 스마트 컨트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정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비 개발이 된다면 혹은 개발되기 전에 연산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가스나 통화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대비 가동화 통화가 그 토큰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토큰 중 하나가 바로 이 Ethereum Requirement for c o m m a n 20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숫자가 붙거나 아니면 조금 특이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thereum 20는 이제 Ethereum 네트워크 상에서 토큰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 사양입니다 일종의 프로그램 기준들이라고 보는게 되게 편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덱을 설계한 후, 토큰을 발행하게 된다면, 이더리움 그 자체랑 쉽게 교환할 수 있게 되고, 표준 이더리움 지갑에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의 토큰과, 토큰의 그 호환성을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볼수 있는 거죠. 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그, 약간 스크린샷을 갖고 온 건데, 요즘 ERC20 인터페이스가 있고 어느 사이트 GitHub에 기반해서 이렇게 내가 작성을 했다 Function을 보신다면 지금 주소의 주인, 그다음에 그 다음에 수신자 그리고 전송자 이렇게 딱 나와있고 Function Transfer, Function Balance Off 이렇게 보시면 음, 이 최소한의 기준들을 모두 맞춰야지만 이들은 블록체인 내에서의 전송과 호환이 매우 쉽다는 것이죠 어, 하지만 완벽한 것은 또 아닙니다 ERC 자체 내의 문제들은 말씀을 드리자면, 오류가 발생하면 원래 암호화폐로 작업하지 않는 계약에 송금을 하게 될 경우 수신자 측에서 스마트 계약 거래에 의해 거래가 거부되고 자금 이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 성립 조건이 있지 않는다면 자금 이체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ERC 20토큰의 경우 이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 계약은, 트랜잭션을 거부하지 않으므로 토큰이 고정되고 그 다음에 손실하게 됩니다 실수가 있는 거래라도 하더라도 송금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송금된 돈은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이미 수백만 달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버그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자체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제 ERC223 이렇게까지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투자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정적으로 상용화된 크립토 카드. 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가 많았지만 이미 상용화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 만든 모 회사 자체인 텍센트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제가 그 텍센트 의로고로 갖고 온 것인데 어, 직원 수가 230명이고 회사 자체 내에서도 많은 매출 을 발생하고 플랫폼이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스캠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암호화폐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이페이퍼그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저희가 이제 실생활 결제가 아니라 여기 페이센트 측에서는 이제 중동과 다른 동남아 시장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통한 다른 사업에서도 결제수단이 가능하게끔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동남아 및 중동시장에 점점 선점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많은 우리나라나 다 다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데 어, 상대적으로 블루오션으로 칭할 수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동 사우디아라바 쪽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장 자체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너무 편협된 시작인 것 같고 다른 나라들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저는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더 많은 활용 범위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번째와 네 번째와 많이 연동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섯 SIP를 통해 급락, 혹은 급등 대처가 가능합니다. SIP라는 것은 페이세트 측에서 만들어놓은 개념인데 계약을 맺을 때 1SIP와 1SIP는 1USD로 고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베이스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SIP가 없더라면 암호화폐 그변동성의 대처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토큰 홀딩에 따른 배당 수익이 있습니다. 일단 토큰 홀더 이셔야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배당수익이 기대된다는 점 제가 알기로는 33%의 배당수익이 있기 때문에 33% 면 매우 큰 퍼센테이지죠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메리트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더 다양한 카드를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까 그첫 이미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카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용화되고 있는데 카드 하나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자체에는 3개가 이렇게 나타내 있는데 아직 그 3개는 아니고 한 카드만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소 비싼 카드 발급 수수료 와이페이퍼에서 15달러인데 모든 것을 다 합한 140달러로 뜁니다 14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원? 뭐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카드 하나에 15만원이면 상당히 비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이유는뭐 관계자 말로는 더 안전한 배송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다른 이유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정보가 다 공개되지 않아서 그건 좀 아쉽습니다 세 번째는 홍보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센트가 좀 제가 봤을 때는 그 암호화폐 서비스에서 굉장히 필요한 프로젝트인데 홍보 자체가 너무 없다는 것이 좀와 이거 진짜 회사가 좀 일을 좀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좀 합시다 페이센트 좀 마케팅 좀해고좀알렙시다 그래야지 뭐뭐 뭐 투자자들이 저대로 알든지 말든지 해야지 와이트페이퍼나 다른 루트 자체업데이트 느리다는 게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더 많은 제휴가 필요하다 절대 유니온페이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지금 그 사용하는 그 카드들의 좌측 하단을 보게 된다면 유니온페이 마크가 있습니다 유니온페이는 굉장히 큰 신용카드 회사이고 결제카드 서비스이지만 마스터카드나 비자에 비해서는 작다고 볼수 있죠 근데 그거의 제휴은 아직 성립되지 않아서 굉장히 전 아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만족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더 많은 마케팅과 제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해야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 정부의 명확하지 않은 입장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인데 특히 이제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심하다거나 굉장히 핫한 그 이슈에 관련된 것들은 현 정부가 어 우리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검토를 하고 빨리 답 줄게 이러진 않습니다 일단 멈춰 어 약간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멈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은 말해할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내적인 재 리스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회사 측과 소통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 이거는 제가 커뮤니티 내에 있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느낀건데 페이센트 측에 있는 분들이 투자한 분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게 좀 홍보랑 또 연결이 돼 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마케팅 및 홍보 그리고 그 소통을 좀더 긴밀하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페이센트에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페이센트가 참 이제 암호화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두루뭉실 같던 그 블록체인을 사람들의 피배 와닿게끔 할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어서 처음 그 결제를 봤을 때 굉장히 신기했었고 앞으로도 모든 보안과 뭐 다른 차후 서비스까지 뭐 기존 신용카드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좀더 앞서 나간다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떡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